지수만 해보자 우리는 지수를 1강때도 얘기를 했는데 매년 만났어요 매년 지수가 뭐였냐면 몇번 곱해졌느냐라고 해서 거듭제곱의 표현으로 만났죠 그리고나서 2학년 때는 지수 법칙을 만났고 3학년 때는 제곱근을 만났어. 자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공부를 해주어야 해.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의 의미. 두 번째 지수의 확장의 의미. 저 지수의 확장편과 거듭 제곱근을 섞어서 가장 간단한 계산으로 나왔던 게 수능 1번이거든. 수능 1번은 딱 보고 답 쓰는 거야. 딱 보고 쓰는 거야. 근데 작년부터 흐름이 바뀌었어. 역대급 어려운 1번이 나왔다 그랬어. 연필을 사용해야 돼. 무려 계산을 해야 되는 1번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수능이 와 진짜 색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 아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일단은 거듭 제곱 근. 문장부터 보자. 근이잖아. 근이니까 뭔 방정식이겠지. 자, 그것에 대한 흐름을 가보도록 할게요. x의 n제곱을 a라 할때 우리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해. 이 중에 일 부분을 배웠었어. 뭐로?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우리는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고 배웠어. 괜찮아요? 처음부터 막 부담 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 을다 버리면 돼. 그냥 편안하게, 음, 음, 음, 음, 이러면 돼. 오케이? 막 부담 갖지 마. 공부는 부담, 부담 가질수록 안 돼. 자, 이건데, 그러면 문장을 봐봐. 이걸 봐봐. 이게 뭐냐면, X는 하고 나왔으니까 뭐야, 이게. 방정식인 거고, 근이라고 했으니까, A, X를 A의 N제곱 근이라고 했으니까, X가 근. 답인 거지. 행 거야, 해. 그러니까 얘가 몇 개냐에 궁금증가죠첫 번째, 뭐 개수에 대한 질문. 몇 개인데?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거야. 일반적으로 n 차 방정식은 근이 n 개. 어려운 말 아니죠? 이거 몇차 방정식이에요? n 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이 몇개 있다고? 답이 몇개 나온다고? n 개 나와야 돼. 괜찮아? 어, n은 숫자야. 어, n은 1, 2, 3, 4 이런 숫자야. 그럼 x 세제곱은 a다. 그럼 몇 차방정식이야? 3차방정식이야. 3차 근이 몇개 있어야 돼? 3차. 그럼 이 근의 개수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돼. 게 근의 종류예요. 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실근과 허근으로 구분해질 겁니다. 오케이? 실근과 허근으로 문지어지는데 이 N개 중에 실근이 만약에 다섯 개 중에 실근이 두 개면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거야. 오케이? 이 중에 묶어서 실근의 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첫 번째 해석을 한다. 무슨, 무슨 수? 실제 존재하는 근의 수에 초점을 맞춘다.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 근 I 기억나 I? 제곱하면 마이너스 되는 수, 실제 존재해야 하네 별로 관심 안가죠 쓰레기 쓰레기 신경 안써그러리는 그러니까 신경 어따 써? 몇다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세번째 표현이요 우리 이걸 어떻게 썼냐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어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쓸거야? 이렇게 쓸거야 이 n이 위첨자로 위에 조그맣게 붙어지는 n제곱근 a라고 할거야 n제곱근 a라고 읽을거야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붙어 앉으시면 안되거든요 근데 칸막이가 있으면 붙어 앉아도 된다고 새로운 방역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는 칸막이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 칸막이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 같냐?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 같지? 그게 이게 맞는 거 같지 않니? 네. 그럼 왜 칸막이 다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는 다 누가 봐도 선생님 더러워요 이거 아니야? 뭐 <웃음> 질병 전평절가막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괜찮아? 어, 좋아. 자, 이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n제곱근 a라는 표현을 쓸 거야. 얘는 뜻이 뭐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잖아. 그래서 표현 및 성질로 얘를 n제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A. a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나오는 건데 그 녀석은 n제곱이 안에 있는 거야. 이 녀석은 둘로 나뉠 건데 그 이유는 얘랑 얘를 싸잡아서 이쪽에다 설명하고 다시 붙여줄게. 자, 이 녀석을 해석하고 싶은 거야. 다시금. xn제곱을 a라 할때 우리는 이 녀석의 무엇의 수? 실근. 실근의 수에 관심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실근은 눈에 보이거든. 눈에 보여. 딱 보면 얘가 실근인지 아닌지 눈에 보여야 돼. 오케이? 뭘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얘를 y는 xn제곱과 y는 a 에두 그림을 그린 교점, 만나는 게 근일 거 아니야. 그럼 만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 눈에 보이는 교점을 실근으로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요 녀석의 개형이 y는 xn제곱이 첫 번째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느냐?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와 n이 짝수일 때 그래프로 나뉘어서 그려질 거야. n이 짝수면 자, 내용 많은데 내가 다 줄여줄 거야. 그막 부담 갖지 말어 X축 Y축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이차 함수랑 비슷하게 이차 함수랑 비슷하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게될 겁니다. 자 이런 녀석은 Y축 대칭인 녀석이에요. 나 대칭 되게 좋아해. Y축 대칭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포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자르던 길이가 같다는 얘기에요. 자, 얘가 y는 x의 n제곱이야. 얘랑 누구랑 만나게 하고 싶다고. y는 a. a를 긋게. y는 a.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죠.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입니까? 어. 근데 a는 0보다 큰데서 긋죠? 그래서 실근이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여기다 긋게요. Y는 A인데, A가 0이니까, 실근 몇개 나옵니까? 네. 한 개. 나오죠? 괜찮습니까? 네. 왜 테이프? 세 번째. Y는 A인데, 0보다 작은 데서 걷죠? 네. 만나는 데가 없어요? 실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첫 번째가 등장해요. 여기 위에 달린 N이, N이, 짝수면, A가 0보다 클때 실근 2개, A가 0일 때 실근 1개, A가 0보다 작을 때 실근 없다가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이쪽에다 그릴게요. X축, 샤라 Y축, 샤란, 똥꼬. y는 xn제곱의 그래프야. n이 홀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오케이? 수학률을 안 했으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원점의 대칭입니다. 어디 대칭? 원점. 어, 원점의 대칭입니다. 자, 이때첫 번째 여기다 가 볼게요. 똑같이. 그럼 y가 a인데, a가 0보다 큰데 렇지 네. 만나는 거몇 개? 한 개. 실근 한 개네. 네. 두 번째 0에다 넣게 네. Y는 0이야. A인데 A가 0이야. 어디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지. 네. A가 0보다 작은 데다 갔어.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아. 만나는 거몇 군데야? 네. 한 군데지. 그럼 요약이 되네. N이 홀수면 A값에 상관없이 실근 항상 몇 개? 한 개. 괜찮아요? 네. 자, 이제 그 이름이 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만난 거, 요 X축 위에 딱 떨어지는 이 녀석의 이름은 뭐냐? N제곱근 A야. 이 녀석은 얘랑 동시에 존재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쪽이 N제곱근 A면 이쪽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N제곱근 A야. 빨간색에서 만나는 얘는 0이지. 네. 자, 이쪽으로 올게. 노란색에서 만나는 이 녀석은 N제곱근 네. A야. 자, 빨간색도 n제곱근 a인데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야. 자, 그럼 파란색은이름 뭘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아니야, 그냥 n제곱근 a야. 노란색과 빨, 파란색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해주면 여긴 실근이 두 개인데 누구하고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한 개가 존재할 땐 누구? 어, 0. 얘는 항상 누구야, 그냥? n제곱근, n제곱근 a로 존재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요걸 봅시다.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음수지? 색깔 맞출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세제곱하면 네. 마이너스 8 되는 수야. 네. 뭘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8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그냥 이렇게 쓰잖아.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인 거지. 네. 이쪽 노란색도 봐. X를 세번 곱하면 8이야. 그럼 X는 뭐야? 세제곱근 8이야. 그게 뭐야? 2. 그럼 이쪽으로 갈게. 이쪽에서. X를 네번 곱했더니 16이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16인데 뭘네번 곱해야 16나아요 2. 그래서 뿔마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쟨두 개씩 존재할 수 있고 얘는 다한 개씩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그래프야. 책에 있을 거예요. 자, 너희 책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4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밑에 확인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확인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5의 몇 제곱근? 네 제곱근. 따라 해봐. N 제곱근. N 제곱근. 입에 붙여야 돼. 그러니까, 네 제곱근이니까, 이게 N인 거지. N이 4야 N이 네. 네야, 네이야 이거 네야, 네이야 솔직하게. 내가 4 맞지? 예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N이 4. 그러니까, N이 짝수하홀수야 짝수야? 그럼 얘가 A인거지 네. A가 0보다 크네? 그럼 실근 몇개? 네. 두개 N이 짝수, A양수, 실근 두개 오케이 두번째 밑에 마이너스 3의 몇제곱근? 어, 세제곱근 누가 N이야? 세. 어, 얘가 세. N이야 그럼 N이 3인거니까 홀수잖아 네. 홀수는 신경쓸거 없이 항상 몇개? 개. 어, 실수 한개 그럼 업그레이드 야 업그레이드. 되게 쉬운 업그레이드. N이 3이야. 근몇 개야? 그냥 근. 3. 3개야. 실근이 한개야 그럼 허근은 몇 개야? 이거 둘 더한 게 근이야. 근이 3개야. 실근 한개야 그럼 허근 몇 개? 야 더하기 문제 아니야? 3에서 6개야. 빼기 문제구나. 2개. 오케이? Okay? N이 4야. 근이 네. 몇 개야? 네. 실근이 몇 개야? 두 네. 개. 그럼 남는게몇 개야? 2 네. 개. 그렇지. 고마워요. 대답 잘해주셔서. 조영야 좋겠다. 맨날 네 혼자 대답하잖아. <웃음> 여기 여기 대답 잘하는 친구 한명또 생각나요. 음.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그런 네. 의미에서 다음 장 보시면 5페이지에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될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사실 이 n제곱근 a는 이 녀석의 제곱근 중에 실수야 실수이네요 표현을 해줬잖아 오케이? 표현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n이 짝수면 여기 음수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음수 들어가면 실근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볼게. 5번 확인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있어. 5제곱근 마이너스 파이. 얘가 실수야? 하고 물었지. 얘가 n이지. n이 홀수래? 그럼 신경 써? 안 써? 안 써. 그럼 n이 홀수인 건다 맞는 거네. 그럼 n이 홀수인 건다 맞는 거니까 동그라미 닫혀 놓고 일단. 그러면 N이 짝수인 것 중에 봐야되는데 네. 여기 들어오는 애가 짝수이면서 이 안이 뭐여야 근이 없어 음수, 음수. 짝수면서 음수인거 그래서 몇번? 니은번이 답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뉴비 분들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집요하게 두 분한테 물어요 처음에 현수 왔을때도 집요하게 물었죠 난 아직 두 분의 리액션을 몰라요 어떤 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기에 계속 몰아요그녀이 저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화난 거 아니에요 셋이, 넷시 같은 거 아니야? 이었어, 이었어? 반배장은 나왔어? 아니요 언제 나와? 2월 말 어? 2월 말 그럼 마음의 승리도 안된 상태에서 어? 하고 그다 학교 가는 거야? 네. 그래 너희 좋다 온라인으로 알려주잖아 라떼는 말이야 진짜 학교 가면 반 알려주잖아 그럼 한명한명 한명 물어야 돼 근데 라떼는 말이야 한 반이 60명이고 한 학년이 19개 반이었어 1200명이 한개 학년이고 근데 그게 다 남자야 근데 이게 3개 학년이잖아 대략 학교에 3600명의 남자가 있어 오케이? 이런 집단이 내가 얘기했잖아. 두 군데 있다고 사회에. 군대랑 교도소. 이 남자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무조건 때리는 거야. 무조건. 말 필요 없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방구가 잡아. 빡. 어, 선생님 왜 잡아. 파. 진짜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다 잘가 이런 말 없어. 일단 눈에 보이면 일단 잡아.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양호실 일단 잡아. 박꾸라고 양호실 일단 잡아. 다시 한 번, 이런식이야. 엄청 맞으면서, 나, 나 갑자기 얘기를 왜해지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목소리>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요 표현 아직 안 알렸죠. 요 표현. 자, 우리 여기 때는 뭐라고 했냐면, 루트 A 제곱하면 당연히 A 되는 거였지. 근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뭘로 바뀌는지 아는 사람? 둘 빼고 센터트 물어볼게. 이거 그냥 a 인가 뒤에서 C 미소를 날리고 있어. 그냥 뭐야? 그답 못해? 어? 아니, 그냥 애한테 물어볼게. 어, 순간 그냥 이가좋됐다 A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 <웃음> 절대까뱅이죠. 절대까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첫 번째 볼게요. n이 요 안의 상황이 얘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뉠 거예요 오케이 그럼 n이 홀수면 봐라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8 그래서 아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자체가 얼마였니 마이너스 2였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그냥 나오면 돼 당 A야. 근데 N이 짝수라고 해볼게요.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써보자. 자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뭐나오니 어, 4제곱근 16이지. 네. 이값 자체가 양수야. 그러니까 n 네. 뭐야 그냥? 2잖아. 네. 마이너스 사라졌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값. 오케이. 오케이. 여기 불필요한 것도 이제 지우고 머릿속에 남겨야 할 것만 써놓은 거야 불필요한 것들은 또 지워보자 얘네도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어, 이건 지우지 말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지워보자.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애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두고 어,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 자 한가지 한번 풀어봅시다. x 세제곱을 27이라 할때 가봅시다. 그럼 x를 2 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세제곱근 27쓸 거고 얘가 홀수고 얘가 양수니까 세제곱근은 3몇 개? 한개 나오지. 근데 그게 실근인 거지. 그러면 얘를 실제 풀듯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7로 만들면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얘는 무슨 근? 실근. 실근. 몇 차식? 2차. 2차식의 실근 허근 유무는뭘 사용해야 돼? 한별식 d는 9 마이너스 36임으로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 허근. 턱은 몇 개? 두개 두 괜찮아? 솔직히 판별식이 뭔지 잘 모르겠다 손나 풀스토리도 다 했을 때 걱정하지 마. 몇차 하고 있지종이아 등장해 그대공식 X는? 2, 2, 빠르게 2, 3, 4, 3, 4, 3. 이건 알지 그치? 이건 알아 이건 다 알아 엄마한테 엄마가 갑자기 그대공식 어, X는 이게 어, 마이너스 B뿔마 루트 뭐더라 어,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랫동안 이걸했단 얘기거든 이거 거의 다자 그럼 이차방 정식의 모든 근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0보다 작으니까 실수야 허수야 허수지 그러니까 허근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인 거야 그럼 얘가 0이면 뿔마 사라지지 중근이지 중 분의 다른,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 얘가 0보다 크면 뿔만 살아있지? 두 개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야. 오케이? 네. 제가 아는 누구랑 되게 닮았어요. 제가 아는 누구랑 되게 닮았어요.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97년생이라고 그랬죠. 보고 있는 얘들아? 오랜만이야. 97년생들인데 98년생 선배 중에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학원 내면서 이별을 했어요. 그 학원을 잘류했거든요 허그는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안 구할게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페이지로는 6페이지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일단 첫번째 한번 얘기를 좀 해주자 자 이거야 야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면 N제곱근 A B야 첫번째 나와있지 두번째 야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는 N제곱근 A분의 B야 됐슈? 그 다음에 m 제곱근 n 제곱근 a는 자리 바꿀 수 있어. n 제곱근 m 제곱근 a야. 여기서 내가 증명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뭘것 같아? 뒤에 지수의 확장해서 훨씬 더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뭐니고? 어. mp 제곱근 a의 mp 제곱근 이 pp 약분할 수 있어. N제곱 근 A의 N제곱이야.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은데,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시계로 10문제니까 20분 드려야 맞을까요? 저시계로 3분 드릴게요. 답못 풀어도 괜찮아요. 위에 있는 거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Start.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지수의 확장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지수 얘기에선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어첫 번째 거듭제곱근, 두 번째 지수의 확장. 오케이? 음. 자, 아까 거듭제곱근에서 조금 계산이 미흡했고 조금 힘들었던 게이거 통해서 가능해져도 돼. 지수 계산은 두 가지인 거야. 거듭제곱근 의미로 풀어도 되고 지수의 확장으로 풀어도 돼. 전혀 상관없어. 뭘로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아까 세제곱근 8을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n제곱근 a의 n제곱 중에 n이 홀수이면 그냥 나오는 걸로 풀어도 되고 뭘세제곱해야 8이 되지? 2해도 되지? 그치? 수많은 갈래의 풀이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걸 선택해야 돼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때 뭐가 사용될지 몰라 지금 너희 1년 선배들 나한테 지금 탈탈 털리고 있다니까 개념이 약해진 다음, 다음에. 자, 지수의 확장이야. 말 그대로 두 번째, 지수의 확장이야. 얘는 반드시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함이야. 무슨 법칙? 지수법칙. 어, 그럼 지수법칙이 뭐였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What is 지수법칙이 뭐였냐면, A의 m제곱에 A의 m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m제곱입니다. 했어요. 중2 때. a의 m제곱에 a의 m제곱으로 나누면 어, 선생님이 뜨는 이게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우기 싫었는지 몰라요. n이 m보다 클 때와 n과 m이 같을 때와 n이 m보다 작을 때 이거는 a의 n-m제곱이고 이건 1이고 이거는 a의 m-n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때 손을 놨겠죠.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하기 싫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a의 n제곱에 m제곱은 a의 nm제곱이며 이것은 a의 m 제곱에 n제곱과 같기에 괄호는 곱해주는데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외워주세요. 그 다음 a, b의 전체 n제곱은 a n 제곱에 bn제곱이에요.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에요. 이거예요. 본 기억나요? 네, 복잡한 거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이 녀석으로 확장될 겁니다. 우리 일단 지수의 확장이니까 a의 n제곱에 대하여 얘기해 봅시다. 이 녀석은 이름이 뭐예요? 미치입니다. 이 녀석은 이름이 뭐죠? 지수. 지수죠. 전 지수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이 학원을 낸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싫어요, 정말. 사람의 이는게 제일 싫어하는 이입니다 보고 있나, 이 영상? 연락을 해라.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거듭제곱은 어떤 표현이었냐면 A를 N번 곱하는 거지 번이기 때문에 N이 자연수였어. 이 스토리가 기억이 난다면 공부 제대로 한 거야. 자 이때는 어떠한 제한도 걸지 않았지. 하지만 우리는 실수 상황에서만 살고 싶기 때문에 A는 밑에 걸리는 것은 모든 실수라는 내용이 걸려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이 포지션의 이름이 뭐야? 지수를 확장한 거지. 자연수 다음 영역이 뭐야? 정수. 정수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런 거잖아 일본이 영토를 막 확장해.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막 확장하면 전 세계에서 나, 딴 나라들이 난리 칠거 아니야. 이유 있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이유 있는 확장.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자, 어떤 근거로 확장을 할 거냐면 야, 자연수야. N이 자연수. 1, 2, 3, 4 같은 거야. 그럼 음, 음의 정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첫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수자리에 0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얘는 이렇게 얘기하자. a의 n제곱 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하자.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여기서 어떤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a가 어디로 왔어? 분모로.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a의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허락해줄게. 오케이? 자, 정수 다음 영역이 뭐야 어, 유리수야. 유리수 영역까지 확장을 했어. 자, 유리수는 분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분의 1즉 어떤 형태로 만들거냐면 a의 n분의 1제곱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약속을 하자. 가된 거야. 근데 우리 n 제곱은 얘가 홀수면 음수가 와도 되지만 짝수면 음수가 모르지 그러니까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에이 몰라 그냥 A는 다 양수해 음수 싫어 근데 영은 이미 뺐잖아 이게 된 거야 됐지? 괜찮아? 그 다음 유리수 다음 영역이 뭐냐면 실수야 약속 안해 추가적인 약속을 안해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앞에 있는 제한 그대로 따라오고 말아. 오케이? 이게 확장된 상태에서 지수 법칙을 쓸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n제곱근 a. 를 이거 설명해 볼게요. n 제곱하 뭐였어? 당연히 네. a였지. 지수 법칙 중에 이거. 오케이? 얘를 뭐로 보면 a 에 n분의 1제곱으로 바꿔 버리면 n제곱하면 얘네들이 곱해질 거 아니야. 뭐가 돼? a 에 1제곱이니까, 그냥? A지. 어, 그럼 이 표현은 쓰는 거 괜찮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4제곱근 3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3에? 4분의 1제곱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대단한 단이더 아니야? 소 이렇게 가는 걸 배웠으면, <웃음> 이렇게 오는 것도 배워주기 바래. 오케이? 수학선생님들의 무서움이야. 야, 1 더하기 2가 몇이야? 3이요. 그럼 3은 뭐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도 알아주길바래요 자, 다음은 이 녀석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 녀석. 이걸로 전부 설명이 돼요. 이걸로. 자, 예를 들면, A의 세제곱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이거대로 설명하면 a 에 얘가 더 크니까 5 0 0이 2제곱 얼마? a의 3제곱이지. 그치? 그럼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이거대로 설명하면 그냥 1이었어. 그 다음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뒤에 게더 크니까 a의 5 0 0이 2제곱분의 1, 즉 a 3제곱분의 1이었거든. 근데 빨간색으로 그냥 저기 있는 것들로 해볼게 그냥 나누니까 그냥 빼올게 그냥 a 세제곱 이건 맞잖아 이거 그냥 빼면 a 의5빼이 오는 0 제곱 은 1이라네 오케이? 얘도 얘 빼기 하야만 a 의 마이너스 세제곱 은 뭐라고 쓰기로 했어? a 세제곱 분의 1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새로운 지수 업체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데? a 의 n 마이너스 m제곱이 들어오는데 괜찮아? 그래서 우리 8분의 1은 뭐로 쓸수 있느냐 8은 2의 세제곱이지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쓸수 있다 오케이? 지수에 마이너스 있으면 분모로 가란 얘기야 분모 분자 자리를바꾸란 얘기야 괜찮아? 16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해보자 16에 마이너스있니까 16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제요 네. 2분의 1은 뭔데? 루트 루트 16분의 1? 얼마? 네. <웃음> 얘 표정이 뭐냐면 멘붕 이거 뭐야? 네. 오늘은 지금 멘붕 오는데 다음 다음 시간에 새로운 숫자 배워 이거 숫자야 이거 숫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야 이. 알지, 이제. 근데 이걸 알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지? 친구들의 고생을 조기종식 시키려고 하지 마. 고생을 할수록 더 친해져. 됐나요? 지수학장 이게 다예요. 지수약장편 이게 답니다. 문제 받아볼게요. 다 지울게요.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게요. 확인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네. 1번. 3에 마이너스 3깜찬한다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3에 5제곱 곱하기 3에 탕탕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다 곱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 3에 이거 이거 이거 다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3에 1제곱은 얼마다? 3이다. 2번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제곱. 3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에 제곱,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7제곱 고마워 집에 갈때 피크닉 하나 가져가 아. <웃음> 마이너스 3에 나누기잖아 네. 앞에 마이너스 3 두고 나누기는 빼기로 오겠지 네. 빼기 2에 나누기는 또 빼기로 오니까 빼기 빼기 7 나누기는 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마이너스 3에 얼마야? 어, 얼마야? 2. 그래서 얼마? 9. 사실 문제 이상한 건데 이거. <웃음> 정수됐잖아요. 네. 네, 유리수는 안 나왔으니까 괜찮긴 하네. 다음 거. 마이너스 8분의 1에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뒤집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8에무엇것 같은 거야? 얼마야? 얘들아, 설마 마이너스 8의 제곱과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헷갈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까지 두번 곱한 거라서 64고요. 이거는 마이너스를 빼고 8만 두번 곱한 거라서 오케이. 4번 저 오랜만에 99년생들과 수업하는 느낌이에요. 98년생들 그년생들과 수업하는 느낌입니다. 좋네요. 바풀고 뭐 힘들고 좋네요. <웃음> 응답이에요. 여기 뭐야?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에 마이너스 2제곱에 뭐 마이너스 3제곱이지? 네. 지수는 곱할 거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에 탕탕 제곱 곱할 거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에 3의 4제곱. 4제곱 계산을 해줄까요? 답은 계산되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란 2의 6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1제곱 해도 되니까 2의 6제곱은 64분의 1입니다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은 음. 그래서 이 결과는 64분의 81이라 적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10페이지에 있는 확인 학습 문제 또 갈게요. 1번 3의 6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1 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 제곱, 2분의 1 제곱. 누가 나 불렀어? 선생님하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한참을 듣고 있나? 어, <웃음> 그요 <웃음> 예. 아, 너희가? 아, 아니다. 지금 고3이 저거지.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코로나. 네. 이게, 잠시, 잠깐, 녹화를, 아, 녹화를 하고, 수업하고 얘기하자. 자, 이건 다 똑같지? 네. 이거랑 같은 거잖아, 이거랑. 지수끼리 다모아놓면 뭐 돼, 지수끼리. 더하면 더, 더 하면 돼. 더한다면서 왜 빼기 어요 마이너스니까. 친절한 진미나 씨. 6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분모가 다 다르지? 엄마가 다르면 더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다 똑같이 만들어야지. 6으로.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6분의 2. 3분의 1. 3에 3분의 1 제곱 써도 좋고요. 3제곱근3 써도 좋고요. 두 번째, 2번. 2에. Yeah. 2분의 3제곱. 땡큐. 2에. Yeah. 6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아까 피크닉을 딱 줬는데 다른 친구들 대답해보네. 2에. Yeah.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피크닉은 너나먹가라이 얘기야. 2에. <웃음> 남는 yeah. 건 빼는 거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네. 자, 지수끼리 계산할 거야. 지수끼리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다현아, 뭘로 통분해야 돼? 6이요. 그렇지. 6분의 9, 1, 2. 네. 6분의 10. 3분의 5네요. 3분의 5니까 얘는 2의 3분의 5제곱인데 이것도 봐. 얘는 2의 5제곱의 3분의 1제곱과 같은 거잖아. 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얘는 네. 뭐야? 32지. 3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제곱 끈 32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2, 2의 3분의 5제곱이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2의 3분의 5제곱 써도 괜찮아. 근데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쓰라고 해도 다, 다, 다르거든, 표현이. 근데 이건 또 다른 표현으로 쓸수 있어. 잘 봐. 우리, 이8 루트 8을 2루트 2로 쓰지. 그치? 이제는 중학교 때 얘라고 쓰면 틀리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얘. 잘 봐라.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2의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네. 얘도 뭐였냐면 2제곱근에 2의 제곱 곱하기 2였기 때문에 요게 나간 거거든? 네. 얘도 얘가 나가.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3제곱근 4. 이렇게 쓸 거면 3제곱근 2의 5제곱으로 쓰거나 3제곱근 30이라고 쓸 거면 이렇게 써줘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데더나 오케이? 있어보이려고 이렇게 썼다가 제대로 안 고쳤다가 괜히 고쳤다 똥대는 거야 3번 뭐양양야 81분의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에 3분의 3. 고맙습니다 두명이 됐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급할 수 있죠 이거 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81분의 4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뒤집고 2분의 1제곱인데 루트 얼마야? 1/2 2분의... <웃음> 이제 이 교실에서 소리 내자, 목소리 내자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 너희 앞 시간에 오는 남자의 둘 네. 걔네 내가 하도 지않하니까뭐 얘기만 나오면 네. 네, 네, 네, 기계음 나와, 기계음. 영혼이 없어. 네 번째, 뭐야?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9제곱의 3분의 4제곱. 나눠줘도 되지? 나눠줘, 나눠주되 여기가 유리수면 한 가지 생각은 해야 돼, 사실. 유리수면 밑자리에 있는, 밑에 있는 수들이 다 양수여야 돼.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정수는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지수가 정수인 경우. 근데 지수가 유지수인 경우 마이너스 표현이 전혀 없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저 제한 사항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문제 풀면서 사실은 이것들 지수 법칙들만 사용하지만 이 제한 조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곱해주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5에 3제곱은 얘가 뭔데? 4분의 1. 얘는 뭔데? 125. 5, 25. 맞지? 125. 네. 5탄에 4분의 75. 답 잘못됐죠? 네. 4분의 2 5에요 아, 125네요. 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다. 11페이지 문제는 지워도 돼요? 당연히 지워도 되겠어요? 네. 다현이도 내 기억 속에 한 학생과 눈이 되게 닮았어요. 응.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다 제가 마스크 쓰기 전에 못 봤던 사람들이잖아. 조영이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죠. 여기 다 코로나 이후에 저를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은 벗은 우리 눈밖에 보잖아 그래서 그걸로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끔 여기만 기억나기 싫다고 자꾸 내리잖아요. 오 자, 보자. 자, 4제곱근 A. A. 잘 봐. 아까, 아까 4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A 세제곱이 있었지, 이런 거. 그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거 A에 4분의 1제곱 하기 A에 4분의 3제곱이니까 A에 1제곱은 A. 이렇게 해도 된다. 꼭 거듭제곱근 표현으로 풀 필요도 없고 지수법칙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사실 이거는 내제곱근 a 내제곱 그래서 a 다더 편하지 다음 거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4제곱근 a에다가 세제곱근 a를 곱하래. 그럼 어떻게 될것 같은데? 라는 거잖아. 얘는 12제곱근 a가 된다. 왜요? 선생님? 이 아이는 12제곱근 a가 되면 안 된다. 미쳤나봐요. 이 아이는 a의 몇 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 제곱은 a의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a의 12분의 7 제곱이지.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12제곱근 a7제곱 아 이렇게? 다행? 네. 다음은 루트 a 곱하기 6제곱근, 6제곱근 a5제곱 네. 3제곱근. 네. 나누기 3제곱근 a 은 이대로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a 얼마? 곱하기 A에 6분의 5 나누기 a 의1은 A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5 나누기는 빼기 분자가 분모가 다 달라 통분 6분의, 6분의 3 6분의 2 그래서 a 의 6분의 6제곱 그래서 얼마? 5제곱근 a, a 세제곱 b 4제곱 곱하기 루트 ab 아, 나누기 5제곱근 오제, 아. a 제곱 b 얘는 a 세제곱 b 4제곱의 5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좀 처리해보면 a의 5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5분의 4 제곱 곱하기 안 보이는 건 이니까 a에 곱하기 b에 나누기지. A에 5분의 2. 5분의 2. 나누기 지 a의 5분의 2또 나누기 b의 5분의 1 해야 돼 오케이 아니면 여기를 곱하기 주고 괄호를 하든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 마이너스 1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조건으로도 되겠죠. 여기. 괜찮으세요? 자 A는 A끼리 합시다. A의 5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B의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 빼기 5분의 1은 A의 10분의 6 더하기 5 빼기 4 곱하기 B의 10분의 8 더하기 5 빼기 2는 A의 힘들어. 10분의 7 B의 10분의 11. 다른 표현으로 1 0제곱근 A7제곱 B11제곱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너희가 느끼는 게 이래야 돼. 아, 진민아도 어렵게 푸는구나. 진민아도 오래 걸리는구나. 이거 문제 자체가 더럽구나. 이거는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거야. 그냥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면 욕해. 그냥 난 욕해. 에이 레이어 근데 옆에 또 있어. 아, 진짜. 아. 루트. 루트 a 나누기. 해제곱근행이 곱하기 4제곱근행이 어, 늘 얘기하죠. 저는 수업 준비를 안해요.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미안해요. 뭔데 좋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수업 준비를 해서 들어오면 너희한테 다양한 풀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 근데 단, 너희는 다양한 풀이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잖아. 이 문제 어떻게 풀지부터 고민하냐. 그, 고민부터 같이 가자는 거야. 고민부터 같이 가자고. 이거 싫잖아. 만들어. 오케이? 네. 는, 어? 루트 A 곱하기로 표현하고 싶은 분모는 세제곱근 a 의 마이너스 세제곱근 되잖아, 이렇게. 곱하기 네제곱근 A 해놓고, 이거에 뭐야, 이거 또 다시. 괜찮아? 그럼 또가 a의 2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의 4분의 1에 2분의 1은 a의 툼툼툼 12분의 6 마이너스 4 플러스 3에 다시 또 2분의 1은 a의 이거 얼마야? 의 2분의 1은 a의 24분의 5제곱 진짜, 내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A의 24분의 5제곱 같은 숫자를본 적이 별로 없어. 너무 더러워. 어. 야, 더러워. 뭐야, 이것도.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아. 나중에 응. 이 과를 가실 경우 근형이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 땡땡땡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구하시려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심플하게 갈수 있어요. 얘 이제 간단하게 쓰잖아요 그치? 난 여기 간단하게 시로 라고 쓸것같요 하기 싫어 <웃음> 이거 3분의 1 A 그냥 두고 그치? 다시 또 괄호에 또 3분의 1에 A 하나 그냥 두고 곱하기 A에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네. 네. 천천이 차분히 a의 3분의 4, 3분의 4. 이것 때문에 네. 9분의 4 곱하기 a잖아? 네. 9분의 9니까 네. a의 9분의 13에 다시 3분의 1 제곱이잖아. 네. a의 27분의 13제곱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수의 확장 실수편까지입니다. 요번 수능에 실수편이 나왔어요. 요번 수능에 실수편이 나왔는데 그래서 연필을 사용하고 만든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지수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지수법칙 핀가 제대로 어. 할 자, 첫 번째 3회 2루트 3제곱. 곱하기 3에 3루트 3제곱. 나누기 3에, 3에 루트 3제곱은. 위치 똑같으니까 3에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 빼기루트 3. 은 3에 4루트 3제곱. 계산 안 해, 요 그대로 그래, 끝. 괜찮아? 다음. A에. 루트 2제곱 곱하기 a에 8 제곱. 루트 8제곱에 탕탕 루트 2제곱이지? 네. 아, 귀찮아. 이거부터 할게. 그럼 a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제곱. 제곱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4제곱이야. 내제곱 네 맞나? 제곱이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정말? 아니요. 지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럼 밑은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그래서 바꿔준 후 계산해야 합니다. 굉장히 흥미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대한 조건 자체를 항상 넘두해두세요 오케이? 네 그러고 나서 넘기시면 다음 좀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도게 있어요 자 1의 마이너스 1제곱 보자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1의 1제곱 분의 1, 1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0이 정수고 음수 상관없지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 1. 0의 0제곱은, 어? 0이 올수? 없잖아요. 0이라는 정수 밑에는 0이 올수 없어요. 3번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헷갈리지 마. 우리 0 팩토리얼 배웠지. 0 팩토리얼은 어이? 1이야. 네. 오케이? 어이. 루트2의 0제곱은 1이죠. 네. 0의 마이너스 제곱 이거 돼, 안 돼. 네. 표현 자체가 안 돼요. 오케이? 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실제로 0분의 1은 우리 극한 배우셨잖아요. 0분의 1은 분모가 엄청 작고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2학기에 만날 거라는 거자 그리고 고술테스트 나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자고 스스로한테 자 우리 뉴비 두 분은 현서는 지금 저랑 한 달을 지내면서 저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왔잖아 두 분은 나랑도 친해져야 되고 내 표현법도 알아야 돼 알겠지? 저 인간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나는 화가 원래 안나 전부 연기야 오케이? 뭐저 어, 인간이 소리를 막 지르네? 어, 내가 쫓아야 되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오히려 더 지르면 돼 <웃음> 그럴 수 있을까? 여튼 어 친해지고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제 볼게요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밑조건이 뭐다? 0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조건이 뭐다? 0보다 크다. 확장하려면 제한이 걸려야 되고 확장하려면 제한이 걸려야 돼. 지수가 넓어지는 대신 밑에는 계속 제한이 걸린다. 지수 확장에 따른 밑조건을 설명하여라. 방금 봤죠. 다음 정수의 정수제곱은 항상 정수일까? 정수의 정수제곱. 이의 마이너스 2제곱은 정수가 아니잖아. 유리수의 유리수 제곱은 항상 유리수일까? 유리수의 유리수 제곱은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의 답과 이유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번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선이 되시면 돼요. 오케이. 역시나 두 번째 시간 그냥 여기까지 가봅시다. 5페이지인데요집요변 계산들을 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했어. 친해지기 위해서라좀 많이 만나서 친해져봐. 좀 많이 만나서 좀 당할 대로 당해봐. 그래야 여기 좀 이가 좀 갈리고 문제는 풀거야. 이런거야. 예를 들어서 첫번째 형태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있을거예요자 네. 근데 이런 형태에서 문제를 만날건데 자 확인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 4의 x제곱이 3일 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3x제곱은 얼마이겠는가야. 그치? 나는 암산으로 끝난 것 같아. 4분의 9? 맞네. 아까 답을 살짝 봤어요. 자 문제를 풀때 생각해야 돼. 뭐가 불편한지. 그냥 모든 게 불편하면 안 돼. 불편한 이유가 정확해야 돼. 그냥 삶이 불편해요 싫어. 그냥 수학이랑불편해요 싫어. 4인데 2잖아. 네. 그럼 4가 되게 해줘야지. 그치? 4의 x제곱이라는 것은 분명히 2의 2x제곱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모습이 좀 그러니까. 2인 거니까. 여기다가 2의 x제곱을 분모에 곱하면 분자에도 2의 x제곱을 곱해줘야 되겠네. 네. 그러면 분모는 2의 2x제곱 더하기 음. 1분의 2의 4x제곱이 되겠지. 근데 2의 4x제곱은 2x제곱의 제곱이잖아. 괜찮아? 음. 어, 저 인간 잘푼다고대만안왜 음. 저렇게 했을까가 주제인 거야. 그렇게 해봤더니 얘가 4라면 3이라며 이게 3이니까. 3 더하기 1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자, 냥 살아있어? 네. 그 다음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이야기야. 네. 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3의 4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4x제곱에 대이 물었지? 네. 자, 이거 이 이야기는 진짜 역사가 오래된 유구한 이야기거든.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모습으로 저 녀석이 등장했냐면 야 x 더하기 x분의 1이 4인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니? 라고 등장을 했었어. 근데 그 당시 이런 비슷한 모양을 보기 전에 이걸 보면 더 반가울걸? 야 a 더하기 b가 4인데 a, b를 곱했더니 1이 걸랑 a 제곱 더하기 b 제 a 은 어떻게 돼? 라고 나왔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중2, 중3, 고1 내내 나왔어. h e Age of the Age of the Age of the Age of the a 곱 e of the Age of the Age of the a 합합 곱이 안 나왔어요. 어, 그럼 곱해보자. 얘네들은 곱하면 얼마인데. 그러니까, 야, 합이 4고 곱이 1인데 제곱의 합 얼마야? 라는 질문이 다 똑같은 거야, 아래가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와 볼게. 얘가 뭔데? 3의 x제곱을 a라고 놔 볼게.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이 4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a 네 제곱 더하기 선생님 치사하게 a 네 제곱 분의 1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보자. 얘부터 구해보지 않을래 우리? 오케이? 그러면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두 배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2로 얼마? 14야. 하나가 알았네.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 14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얘를 제곱한 게 있잖아. 네. 괜찮아?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두, 두 배잖아. 얘가 14야. 14의 제곱 마이너스 2, 14의 제곱은 160. 196 빼기 2니까 정답은 194 내가 되고 싶은 T 어릴 때 먹다가 귀가 다 되지 못한게좀 한입니다. 자 여기 저 문제 풀기 위함인데 알아둘 거 A 플러스 A 분의 1을 이뭐 K일 때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을 구하여라라는 말은 k제곱 마이너스 2를 해라란 말과 같을 거야 결국은. 네.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적어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안 적어놓으면 안 돼요. 여기처럼 분모 분자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 곱셈공식을 변형한 시인 경우 방정식을 유도하는 경우로 너희는 문제를 그렇게 보지 못한다고. 그냥 어? 분모 분자 있는데 이 모습이 불편해. 그럼 뭘 곱해서 만들어야지 생각하시고 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갖고 있어야 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웃음>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맞나요? 네이 얼마래? 분의1 3분의 1이래 일단 보기 싫어 네. 뭐가? 이 마이너스 제곱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분모 분자에 아까처럼 2의 x제곱을 곱할 거야. 2의 네. x제곱을. 그럼 분모는 곱해질 거니까 4의 x제곱 되겠지. 네. 분대 네. 선생님 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 4의 x제곱이 되나요? 2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2의 x제곱이잖아. 4의 x 제곱까지 가능해요. 어. 여기는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라고? 어, 이걸 풀어야 돼. 선생님 숫자를 넣어보았더니 여기 넣는 숫자가 2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2 더하기 1은 3이고 2 빼기 1은 2는 1이니까요. 그럼 천재야. 4의 x제곱을 뭘로 본 거야? 2. 그럼 으로 x는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풀면 돼. 잘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암, 암산이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풀까? 일단 내 눈에 4의 x제곱을 불 편하니까 4의 x제곱을 t 로바꿨을거야 그럼 분모는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얼마고 자, 분수가 같으면 곱하고 곱해라. 얘랑 얘를 곱하면 3t 마이너스 3은 얘랑 얘를 곱하면 깨알같은 진미나가 주는 상식 얘가 뭐기 때문에 t 마이너스 1대 t 플러스 1이 1대 3이기 때문이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게 같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럼 방역식 풀에 넘어가면 몇, x, 몇 t? 2t. 2t는. E. 그래서 t가 얼마인데. 2. E. t가 누군데? 4x제곱이 2야.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2의 2x제곱이 2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2x가 뭐야? 1이야. 네. 그럼 우리 x 는얼마야 되게 길게 이런저런 이런 설명들을 붙여주는 이유는 어 처음 하시는 분은 천천히 설명을 듣는 거고 많이 하시는 분은 다양한 갈래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 어? 어려워. 안 해. 그것 하면 안 돼요. 다음 16페이지 확인 문제 별표 별표치고 딱 써놔 수능이 좋아함 5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2일 때 월구에 2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야 이거야 야, 이게 뭐냐면, 잘 봐봐. 불편해야 된다니까. 밑이 5랑 3인데 2로 바꾼 거잖아. 그럼 잘 봐봐. 5의 x제곱이 2야. 그럼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5는 2의 x분의 1제곱이지. 여기까지 딱 쓰고 보 비슷하잖아. 좋잖아? 그럼 두 번째 거 봐, 이렇게. 3의 y제곱이 2면 그럼 중간 생략 3은 뭐야? 2. 2에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이네? 오케이? 네. Okay. 근데 여기 2가 붙었잖아 네. 이거 뭐 해주면 돼? 5. 제곱을 해주면 9가 2에 y분의 2제곱이네? 네.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5 곱하기 9는 2에 x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y분의 2제곱이기 때문에 2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뭔데45 어? 문제에서 얘가 얼마냐 물었잖아 정답은? 45 45아 내년에 마음대로 했어야돼아 재질 더럽게 많이 먹었네 아. 됐습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